잉겸은 로블록스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멤버가 다모였대요 안녕하세요 미아님 여꾸, 안녕하세요 여꾸. 미아님은 여전히 못생기셨고 감성미도감성미도 어, 미오님 네 이제 보니까 스타일이 바뀌셨네? 어, 그런가? 안 바뀌었는데요? 응. 대체 그래? 누굴 보신 거예요? <웃음> 아 깜빡? 아그래 요루루님 안녕하세요 그대로 가. 승천했다, 하늘로. 어, 그대로 그냥, 영영. 어, 소음 <웃음> 자, 오늘은 뭐냐면, 저희가 입양하세요 한몇 개를 했죠? 거의 한 1년 넘게 하지 않았나? 응.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쵸? 응. 맞아. 1년 정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집을 서로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아 이정도 좀 지었다 자라가는 오, 시간 가질게용자 그럼 누구부터 볼까? 저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어. 집이 별로 변하지 않았거든요 1년동안 똑같아요 오케이 미호네 집 놀러가자 얘들아 애치고, 애치고. 아 미호네 집은 여전하네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와 1년전이랑 그대로 난, 난 근데 아. 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아, 나가 아! 언제나 한결같지. 한결같네. 어, 근데 어. 왜 자꾸 돈이 생, 돈이 사라지지? 우와, 미호 집에 물건 놓을 수 있다. 야, 안 돼! <웃음> 어, 뭐야? <웃음> 아니, 나가! 어 와! 아 나가! 나가! 와! 쫓겨났어! 쫓겨났네? 아, 그 대신 내가 집 하나 더 보여줄게요. 그래, 그래. 새로운 이거는... 집을 지었구나? 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응. 음. 외국인이 지어줬어요. 아. 그래? 와, 음, 이 언니 되게 된다. 글로벌하다. 미국인 친구도 있고. 외국인 친구 있어. 뭐야? 오. 오, 오, 외국인 느낌. 진짜 뭔가 좀 다르다. 이 TV 위에 있고. 음. 선반이. 있고. 이게 바로 외국 스타일? 외국 스타일? 친구가 지어준 집. 오, 비켜 오메이드. 비켜봐, 비켜봐, 들어가게. 아이, 오. 야, 오. 야, 야, 뭐 뭐길방이 되냐? 오. 원래 이래? 오. <웃음> 어? 와, 여기 밥 먹는 곳인가봐. 아닌가? 오. 식탁 있구요. 그리고 요. 길좀 익혀주세요. <웃음> 길좀 익혀줘! 다들 큰머리 푸션을 먹어가지고 안 진하다는 지네 어. 여기 욕조고 야! 카페! 야, 원래 입양해서 일했냐? 원래 가지지 않았어? 어, <웃음> 우리 큰머리 돼가지고 그래요. 큰머리 <웃음> 돼가지고. <웃음> 여기도 방에 있네 요와 이쁘다 이거 이집 새로운 집 이쁜데 아, 야 리아 뭐왜 이렇게 커? 야, 못 지나간다 <웃음> 야! 나는 못 지나간다 아. 아,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야 모두 아기로 바꿔 안되겠다 못 지나가겠다 아. 자 미호집 이제 끝이야? 자라갈 만한거? 몇개 더 있긴 한데 아직은 음. 보여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또뭐 놀러올게 자 그러면 이제 리아네 집 놀러가자 리아는, 리아는 1년동안 어떤 집을 지었을까? 우리 집은 좀 작아 야 <웃음> 근데 너는 너무 큰데? 동산 같다 <웃음> 리아 집 보자 어? 야이집 어? 리아 유튜브에 올라왔던 부자 저택이네 근데 리아야 언제 유튜브 업로드 해? 하하하하 <웃음> 이렇게 많은 팬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여기 욕조 두개 있고 큰일났네 <웃음> 자 이거 2 리아님이 끼었어요 여기 보세요 너낀 거야? 오. 자기 방에 <웃음> 자기가 못 들어가 오. <웃음> 오. 리아 좀 들어가 봐와 이거 똥, 똥 마려우면 절대 못 사네 나 아, 큰일났다 음. 자 2층도 올라가 보자 어, 여기, 여기에 나 리아, 리아 집 놀러왔었거든 피아노 방이야 여기는 오 음. 여전히 잘 지내는구만 이 방은 그리고 위로 올라가볼까나 <웃음> 리아야 들어가봐 좀네 네 방에 아! 야! 나가!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집 구경 컨텐츠야 집 구경을 안 시켜주면 어떡해 <웃음> 네. 여기는 좀 허전하네 그니까 어 어쨌든 리아지 오랜만에 보니까 또 좋네 응 나도 들어갈래 리아야 다른 집도 보여주라 그래 음. 여기 리아의 부자 저택 잘받고요잘지었네 그래도 진짜 이 집은 너무 작으니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흠. 얼마나 작길러 그러냐? 야야 어. <웃음> 리아야 야너 야, 때문에 야 너무 부담스러워 이 집이 <웃음> 어. 아우, 이나, 잡을까? 야, 비켜! <웃음> <웃음> 아, 근데, 되게, 되게 이쁘다? 위에 이렇게 복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도 고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부엌도 있고, 아, 아기자기하게. 아기. 아! 너같이 큰 애들은 살면 안 되겠다! <웃음> 이 똥대가! <웃음> 여관님이 지포공처럼 굴러다녀! 아, 똥대가 좀 비켜! <웃음> 음. 와, 이 집보다 코네가 와 동창이다 동창 <웃음> 진짜 자 이제 어요루루네집 가보자 그래 이리와 요루루네 집은 집이 엄청 많다지 엄청 많아 이중에 하나라고 와 이거 1층 2층 집이 있어 자, 여긴 이제, 2층 침대야 미호야 아래 누워봐 슈근슬근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야나 꼈어, 야 꼈어, 야비켜이 눅댕아. <웃음> 이게 뭐야? <봐>. 어. 아! <웃음> <웃음> 진짜 저 눅댕이 이제 어떻게 해봐. 어? 차로 왔구나요. <웃음> 음, 너무 여기 너무 집이 작은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 밖에 집이 하나 더 있다고. 오? 야 리아 사이즈 없어? 리아 사이즈? 아 너무 작잖아 이 집은 일단 밖으로 나와봐 아 로맨아 거기 음. 비밀 공간이 있어 일로와봐 어? 진짜? 여기 밖으로 나가는 곳이 있다고? 응. 음. 어떻게 거울, 어디 거울 거울 거울 누름... 거울 위야? 거울 위네? 자세히 봐 애들아 나 키가 작아서 아 됐다 우와! 우와! 요! 요! 와.. 왔구나! 우와 우리 여기 우리 집이야 뭐야 여기는? 뭐 와. <웃음> 아, 근데 조금 위험하네? <웃음> 그럼 조심해야 아, 돼 아, 나 왠지 팽이가 돼버렸어 <웃음> 아, 니네가 너무 커서 어 그만 나 밟지 말아줘 응? 됐다 와 엄청 이뻐 진짜 그치? 그리고 내부에 딱 들어가면 따로로로 또와이 작은 집에 또큰 집이 근데 진짜 너잘 짓는다? 그럼 <웃음> 오 <웃음> 완전 와 이거 표지 이거 울타리도 숫자로 했네? 이거는 K로 만들었어 K로. 와야 뭐야 <웃음> <웃음> 진짜 쩝야쟤 추방시키면 안돼 니네 집에서? <웃음> 야, <뭐야>, 야 <웃음> 너네 집도 야넌이 집도 못 들어가 넌 밖에서 자는 거야 <웃음> <웃음> 오케이. 야 요루야 요로, 또 자랑할 만한 집 하나만 보여 주라. 음 알았어. 알죠? 그러면 음. 음, 내가 최근에 지은 집인데 미아를 위해서 조금 더큰 집을 꺼내도록 할게. 그래. 어이, 와. 또좁아 죽겠네. <웃음> 야, 못 올라가는데 계디야? 아, <웃음> 어, 나나쟤때면 진짜 집 구경하기 싫어. 아, 야. 야, 야. <웃음> <웃음> 뭐 어, 저런 애가 다 있냐? 우와! 짜잔! 오밥 먹는데, 아 자기야 맛있는 밥 먹을까? 와, <웃음> 내가 패 갖고 네가 주인 같아. 이거 봐봐. 강아지야 밥 먹자. 어 싫어. 우리 강아지 뭐 먹을까? 하나. 아 여기 여기 있다 누워 있어봐 강아지. 아야 개 집에 눕힌다고 나를? 강아지야 <웃음> 밥 먹어. 살려줘. <웃음> 얘들아 오늘 집구경 한다며. 왜나 괴롭혀? 강아지야, 강아지야! 야쟤 쫓아온다, 괴물이. 강아지야! 와, 이방 이쁘네. 와, 이것도 다 그치? 보일 수 있어, 음. 음.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 아래는 팻방? 이쪽에는, 어, 위생, 위생을 위해서 내가 방을 이렇게 깨끗, 음. 어, 어디 갔어? 여빈니 저기로 날아갔어. <웃음> 미호야, 야, 쟤, 미호야, 쟤한테 한마디 좀 해봐. 나 괴롭혀, 아까부터. 그러면 리아가 여맨이 들고 있으면 안날라가 다니잖아. 그래. <웃음> 리아야, 너무 너무 포근해. 아가야 어디 갈래? 야, 너무 <웃음> 포근해 진짜. 잠들 것 같아. <웃음> 아가야 어디 갈래? 아 저기도 좋겠구나. 아 너무 포근해. 아가 씻어야지. 아 아가야, 진짜. 자 그러면은 내집 보러 가자, 얘들아 이제. 좋아. 아, 요루네집 너무 막강한데? 그럼. 자, 우리 집들은 너희들이랑 많이 지은 게 많아. 일단은 첫 번째로 <웃음> 추억여행 떠나보자. 빠, 그 빠, 바바바바. 빠, 빠, 빠, 빠. 어, 이거 100층이다. 여기는 우리 조회수 100만을 넘게 해준 입양한 소예를 만들어준 바로 100층 탈출학이야. 와. 신기하지? 이, 이. 어, 긴장했냐, 나. 그치. 넌 탈출 못 하겠다, 리아야. 절대로. 에에에에에, 저이 빅! 여긴 60층이고, 여기는 80층. 그리고, 여기는. 오, 여기 탈출맵이다. 그치. 탈출맵을 열심히 했었지, 우리 탈출맵에서. 그리고, 여긴 90층. 바로 음. 여기가 100층이었어. 우와 엄청나다 문제를 맞춰야 나갈 수있었다고 <웃음> 추억이다 추억이야 요즘에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안 짓고 있지만 있긴 한데 나중에 <웃음> 또 해야지 구독 자 여기는 우리가 완전 최근에 지은 곳 우리의 야심작 아, 아, 아 리아야 너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 진짜 난 애들아 난 티빗아 <웃음> 나도 들어가게 해줘 넌 들어오지마 거기 있어 거기서 벌벌 받고 있어 여기는 <웃음> 내가 파란 방으로 지은 내가 지은 곳 완전 잘 지었다 그치 진짜, 진짜 역대급으로 야 진짜 잘 지었다 음. 나안 보이잖아 <웃음> 와잘 지었지 완전 예쁘다 완전 예쁘다나안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리아가 지은 곳인데 볼 필요 없어 닫아 장난이고장난이고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장난이고, <웃음> 들어오면은 똥색깔 리아 집이 나온다. 음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잘 지었지. <웃음> 야, 너안 보이잖아. 맞아.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는 요아 그치 미호가 지은 핑크 방. 맞아. 요리야 여기 너너안 봤지? 요리야 네가 먼저 들어가 봐. 뭐? 근데 아, 약간 미쿠. 루루랑 어울리는 방이야 어 어딘데? 여기 여기 직접 들어갔다 우와 여기가 미호가 지은 곳와 뭐야 완전 예쁘다 그치 <웃음>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치 오. 완전 이쁘지 완전 이쁘다 깜짝 놀랬잖아 나도 처음 보고 <웃음> 뭐야 지... 뭐야 미쳤어 미쳤어 잘 짓긴 했다 진짜 진짜 잘 <웃음> 지웠다 <웃음> 진짜 잘지웠나 말... 참을 수 없어 잠깐 비켜볼래? 알았어 야야 나 어. <웃음> 안보이는데 막 응. 아까부터 보이는 척해? 물 한잔 해일 나도 자. 보여 물 한잔하고 침착해봐 너왜 그러는거야 자물 한잔 해봐 어 알았어 일단 물 한잔 한번 해보고 생각해볼게 음, 음, 음. 왜 그러는거야 어, 너 미안해 나도 끼고 싶은데 안 들어가지네 <웃음> 어우 <웃음> 짜증나 닫아 문 <웃음> 어! 어! 문은 닫지마 아 진짜 자그 다음에 다음 집은 말이야 함정이 아주 인상 깊은 함정 맵이 있어 아예 아니, 함정이 와, 아니라 비밀.. 미쳤다. 비밀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 여기는 운동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서랍장을 치우면 비밀 공간이 있어 들어와서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뛰어나는 와. 그런, 그런 곳이었어.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보물이 숨겨져 있, 있다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말이야. 음. 니아야. 비, 진짜 비키라고. 얘, 얘 강퇴 좀 해줘. <웃음> <웃음> 어? 이제 여기는 2층에도 비밀 공간이 있어. 비밀 공간 집이구나? 응, 음. 이 노트북 뒤에 있다고. 노트북? 응, 노트북? 음, 노트북 뒤에 아니었나? 아 여기다 노트북 뒤에 노트북 뒤에 맞아 어 방송실이 있어 여기서 엄마 몰래 방송할 수 있어 물 한잔 하면서 아 그러네 응, 음, 신기하지? 여기는 어. 리아가 지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내가 지었을 것 같...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은 미호가 지은 곳이 있는데 응 어. 미호방이란 말이야, 이쁘지? 완전 예쁘다. 잘 지었다. 추억이다. 음, 그런데 여기 빨간 빛이 나오거든. 그러네. 어, 여기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들어가면은. 아, 어, 아닌데. 여기야? 어, 여기네. 응, 여기. 여기에 헐. 얀데레 방이 있어. 와. 이게 사람이면 쓰러져 있지? 넌 사랑스러. 워 빼앗고 싶어 모든 걸. 아, 내가 좀 사랑스럽긴 하지. 왜 <웃음> 진짜? 어쨌든 정말 추억이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옛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지었던 거 보여주고 싶은데 좋아! 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지었던 거다! 좋아. 와, 와 이거 미호랑 아. 지었던 건데? 어 여기가 요루루랑 미호가 지었던 곳와 근데 지금 봐도 잘지었는데와 근데 잘지었다잘지었다 <웃음> 대박이다. 어, 음. 옷들어온다.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리아가 지었던 거 기억해? 어, 맞아. 어. <웃음> 내가 지었어.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은 곳. 자, 아래보, 아래보다 보니까 좀 볼품 없다. <웃음> 여기는... <웃음> 여기는, 비켜! <웃음> 여기는 리아가 지은 곳이다. 나도 구경할래. <웃음>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1년동안 지은 집을 다 보진 못했지만 와. 다 봤다.. 아. 그 대충 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은 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에 안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그러면 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와요. <목소리> 안녕.